네 안녕하세요 저는 픽스의 귀여운 눈, 눈이 베이브 케 길이 났고 아니다 사실 좀 밝힐 게 있는데 제가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여러분께 좀 자랑을 좀 하려고 얼마 안 되지만 땅을 샀습니다 얼마 안돼 가게를 좀차려고 하는데 제가 감자튀김을 또 좋아해요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지을 건데 자 동물을 직접 건축도 할 거고요, 제가. 네. 사실상 어렵죠. 너무 어렵죠. 뭐 도배면, 뭐 만드는 거다 제가 해야 돼요. 다, 네. 땅도 이것도 제가 산 거야. 이 정도면 뭐그래도 되죠. 도면이 너무, 너무... 어렵다잉 너무 어렵네요. 이렇 옆에다가 놓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라도, 하나라도 없어지면 은 끝이에요. 뭐 땅을 사놨든 뭐 건물을 짓든 다 포기해야 돼요. 어쨌든 뭐땅산 거는 진짜 잘한 일이죠. 이 정도면은 어머니가 그래도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뭐 그래도 경사도 하려고 이렇게 또 준비도 해놨고. 자 이제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세 개, 다섯 개, 5개? 자 다섯 개를 준비를.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다섯 개 넣어두고 어 여기있다 찾으면 또 금방 찾아 자. 아, 아. 여기다 꼽고 이렇게 꼽습니다 이렇게 딱 꼽아요 먼저 후딱해 후딱해요 둘 이렇게 하고 이거를 끼고 해야지. 알아? 이렇게 되면은 렇겠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저보다 아니지만 귀여우면 저를 따라올 수 없긴 한데. 딱 끼고 이렇게 딱 끼고. 얘를 어 잠깐만. 음, 너무 재밌어. 오랜만에 이렇게 레고도 만들고. 자 여러분. 화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함부로 화내지 않아요. 이걸 꼽는 건가? 맞겠지? 이렇게 다 꺼내놓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넌 떨어지면 진짜 넌 끝장이야. 이게 아닌가? 이거 아닌데? 다아얘 아닌데 여기 있네요 아 얘도 아닌데 아또 하나 딱 넣어줍니다 그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아까 똑 똑같, 아까랑 똑같죠 세 개짜리 세 개짜리 말했다 세 개짜리 세 개짜 리 여기 있다 아, 여기 있네요 아물 아, 받는 댄가 보다 여기 우와 우와 이 색깔 맞겠죠 아 아니네 여기 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이야 이렇게 아 너무 쉬워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잘먹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끼면 됩니다 이렇게 화내실 필요가 없어요 감자튀김을 굽네요 이게 감자튀김이야? 이야 감자튀김 굽는 와 소리 들리시죠? 감자팀이 들어있어요, 안에. 이게 표시가... 잠깐만. 여기 있다. 여기다. 퀵. 이야... 어, 이 햄버거인가 봐요. 스티커를 붙여있는 건가? 아니구나. 와 신기하다 이거.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다 붙여줍니다. 딱 만들어주면, 우와! 했습니다 이렇게 내든 다 완성 땅을 샀기 때문에 이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불빛을 또 왜냐면 어두우면 잘안 보이니까 제가 불빛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드리고 끼우고 어왜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일까요? <웃음> 아 사람은 좀 기대가 되네요. 오케이 오오 나쁘지 않은데요? 이야 사장님 완성 웃고 있네요 이렇게 끼워주고 어, 웃고 있어요 사장님이 뭐 날카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만들 때. 이야. 완성! 감자튀김집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가게 이제 주인분도 보이시고 아 재료가 좀 많이 남았는데 <웃음> 자 이렇게 해서 또 아이캔 두잇 이렇게 레고 만드는 것도 또 이렇게 도전을 해봤는데 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께 어 이제 제일 1등 그 좋아요를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저를 좀, 좀 도와주세요 봐주세요. 못 만들겠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저는 실패라고 생각 안합니다 왜냐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 맞잖아요. 자 일단 여기다가 제 사인을 좀 하고요. 아 어, 도와주세요. 만드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좀 화가 날수 있어요. 저와 함께 만드는 데 의미가 있으니까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지셔도 돼요. 사랑해요. 재환 어린이가 좀 화가 나더라도 사장님이 아주 환하게 웃고 있어요. 환하게 웃고 있기 때문에 환하게 웃고 있는데 이제 화가 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채택되신 분께 어, 이제 이걸, 이거 저희 작품을 보내드리면은 이제 다만드시면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이제 트위터나 인스타로 올려서 이제 인증을 하도록 할 테니까 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I can do it!